야, 길을 모아. 안 돼. 야, 개왕권 300배 써야 돼, 이거. 어... 어어... 개왕권! 뭐 있나 본데? 저기뭐 있네. 개왕권! 좋아요. 구도 해야지 이런 거같으면 또. 좋아. 상대 정글러 일단은 중국인이야. 일단 게임이겠죠. 진짜 도벽이니까 조심합시다. 아, 근데 이분 약간 나한테 면역 생겼을 것 같은데. 나 이분이랑 한 여섯 번째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이대때 탑에서 이번 이번 시즌에 여섯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오케이 좀 지렸다. 무도좀바로갈까어아는아때아제다니아에서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 보신다니까. 시야 좀 잡고 가서 여법인 적할까? 여법인 적돼야지. 이렇게 늦게 나타나면은 탑솔러 입장에서는 여법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렉싸움 해가지고 면치는 안 칠려나? 일렉 대시에요 일단. 시작해요. 아, 평타 개기로. 아, 돈템 떴어. 사기챔. 와, 100원 떴어. 와. 와, 인생. 와, 로또 샀는데 다섯 개다 꽝이어라. 스펠은 자기 마음이에요? 점마텔전멸세개 중에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 진짜 로또 샀는데 다 꽝이어라. 진짜. 다섯 개 샀는데 다섯 개다 꽝이어라. 그 5천 원이면은 소주 한병 시켜 먹는데. 아, 저, 물론, 저술 술 싫어해요. 봤습니다. 클레드 법 봤는데, 뭐, 운영진 측에서는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얘기하는데, 봐야 알겠죠? 아, W를 찍었네? 아, Q, Q에다가 붙는거가 아왜나 3렘 안되냐 그래, 두 마리 놓쳤네 경험치 아형형아형아 아, 아, 진짜 내가 크게 잘못했어 이형와도 없죠 아맞았다 173이야 예. 아, 잠깐만. 이 느낌은? 아, 이거 어떻게 가? 내 플래시 있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아, 진짜 이해 안 되네. 리얼. 아, 야, 이 풀, 뭐야. 아니, 배가. 이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박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참이슬 3병 더 시킬 테니까 그거 더 먹고 와 그쵸 엄청 못해봤죠 아 야, 야, 이거 줘야돼 아니 나 이거 뭐하던 먹어야 돼 아니 이걸 욕심낸다고? 하지마 하지마 나 혼자 해나할 거야 나할 거야 아니 뭐야, 나 롱소다 하는데? 아니, 레드 포기해야지, 이거는. 아, 형님. 형님. 저나 진짜 아프게 맞아요. 그렇게 안무빙 하시면은. 피할 자신 없으시면서. <웃음> 아, 아,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진짜 아파요 리얼 너무 아픈아 진짜 너무 아픈나 아직 좀안썼다는데 중요한거 <웃음> 좀안 써도 되겠는데 게이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웃음> 일단은 보호되니까 굳이 킬각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신발 먼저 가서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득을 스노우별 군대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차피 바텀이저 원딜러가 미드라이너거든? 우리 미드라이너는 탑라이너고 괜찮아 괜찮아 알수리어 라인이 좀 안좋아 상황은 반반인 것 같은데, 어, 위니엄 바터 이런 것도 방금도 각도 거의 45도였는데 잘 맞았죠. 진짜 와, 이렇게 했다. 개고수, 어린! 아니요 나오지 마시 근데 한 번도 낚시할 걸 <웃음> 어차피 내가 박으면 똑같은데 날 <웃음> 날카로워 날카로워 뭐 있나 본데 저기 뭐 있네 지렸죠? 대지려 버렸죠? 말도 안 되죠? 이거 말도 안돼죠 피해가. 응? 왜냐면 이게 강인함이 지금 내가 39%야, 39%. 39 강인함 룬에다가 헤르메스 신발이라서 안정적으로 템을 구비해오는 이유가 있었죠? 약간 의미를 찾는 솔레소스였습니다. 그러면 야소가 아무리 못해도 성장이 잡히니까. 아, 용 나가는 건 아쉬운데. 미드가 탑이었는데. 눈치, 눈치껏. 미는 척 하고. 빨리 팁시다 이거 어차피 홀딩 할 마음 없는 것 같아요. 응. 15 이기고 티우츠디움 기역기역기역 이걸 일단 라인을 밀어놔야돼요 윙빨개 나온 타이밍이라서 안 밀어주면 은 윙빨개가 그냥 나가요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과학시간 내가 푼거같은데? 아 <웃음> 풀 쓸까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와 진짜 풀 쓸까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와 근데 이렇게 고민한거 간만이었다 진짜 적정보에 들어가서 바드 받고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따고 와드위치간 다음에 바드 지우고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제가 게임할때는 후원을 꺼요 아 우리 형님도 또 시간내서 보러 왔는데 응? 수신료의 가치가 아니라 수신...아니 뭐냐, 수신시간의 가치... 음, 응? 약간 그런 마인드로 게임해서 이판 끝나고 이도로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안 그래도 요즘 가화했는데 어... 알았어요. 액사이가 온다니까... 액이가 온다니까... 액이까지이고어아이거안다았으면안 아, 탔는데! <웃음> 탔는데! 진짜 탔는데! 어. 아, 진짜 탔는데! 아, 탔냐! <웃음> 정말 탔는데. 살이 타버렸다. 아, 이 형들 비비시네. 썩꼬이왜 올라가있어? 어? 와 저거 카이사가 죽였다 게임할 때도 켜야 투컨 산다고요? 저거 투컨인데요? <웃음> 아니 근데 투컨인데 옆에 그거야 그게 아니 스피커를 달면은 이게 마이크가 그 소리까지 다 읽어버리더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가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쎄해 살짝 방금 나만 느꼈어요 형들? 과학시간 다시 열리는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 빙의 하셨는데 저분? 그래서 미션 뭐였어? <웃음> 아솔킬 따고 탑 차이 거 안하지 미쳤어? 저분 방송하는 분이야 <웃음> 아저 방송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어 너무해 아 이거 핑화가 아니라 캐넨이었구나 너무 조금만 해가지고 아 아파요 진짜로 진짜 아파요 어. 어? 어. 어? 안? 어 뒤에 되나? 와, 와, 앞뒤 무빙 지겹다. 와 이거. 와이 게임 터졌는데아 근데 이거 개망했다. 이거 어떡 하냐, 애들? 갑자기 막 죽어 나가는데 좋아 제작팀 누가 아 케넨이 먹었구나 뭔가 했는데 케넨이 제작팀 먹어서 탭이 잘 나왔구나 탭이 아, 밀리네 많이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은데 이거 정글 하나가 다조지구 했는데 이거 포탑이 <웃음> 파괴되었습니다. <웃음> 한천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대결할때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 어, 아, 이거 어떻게 먹겠다고 내가 없는데 자야 가겠네. 자야 공 있나? 근데 자야 아. <웃음> 음. 조용히 들어 봅시다 그 전령이 빛들 늘고 이걸 여기서 공지하고 그 사이에 내가 다른 곳 보다가 뒤져버리고 저기. <웃음> 궁이 있네 아 궁에 있네 아궁이 있었네 아 저기보다가 어 지고 있네 게임 많이 지고 있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고 있는데 나이스 <웃음> <웃음> 이거..아 어떡하죠? 제가 너무 망해서 템 차이가 너무 많은는데 사이드끼리 이게 각이 안보이는데 이러면 사이드가? 그렇다고 이니시 걸기에도 좋은 조합이 아니야 상,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좀 그거라서 이니시를 쉽게 걸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날린 조합이라서 <웃음> 고민을 해봅시다 이런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오나 보죠. 얘들을 못 밀었네. 아, 이거 한 대씩 밀리는데, 한두대 아, 어렵다. 이거 너무 망했다. 젠장! 난 분명 캔 엄청 잡아놓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아. 아. 이렇게 되면 너무 아프죠 아! 일단 데리고 오긴 해서 700원 아 죽었나보네 그냥? 죽으러 오나보네 오케이, 나집 컸다, 됐어 됐어 이득, 개이득 아 이러면은 아니 장막 어디 갔는데? 왜 장막 안 펴? 왜 장막을 안 펴? 장막 어디 갔는데? 와, 망했다. 이거 과학시간 온이다, 진짜. 계속 되는데데정글자 랜서 나갔네. 한 2,000원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걸 잡아야 되나? 어떻게든? 내가 답을 내리나? 에이, 좀 수고하지? 오, 쉣. 뺏을 수 있나요? 돼지가 있긴 해, 상대가. 이거 뺏으면 레전드. 나이스, 좋다 나이스, 둘다 살아온다고? 지렸다 이거 바론 버프만 묻히면은 알아서 밀릴 것 같은데 나이스 혼짜다 이거 어날 <웃음> 보는 건가 자네날 보는 거 같구만 멘턴 준비 죠 아, 씨. 굿. 어, 나 없는데. 장막도 없죠? 아, 과학 시간, 이거 봐봐. 먼저 이렇게 내가 쪼여지는데, 어떻게 걸어요, 제가. 아닐까? 어야 잠깐만 나이스 밑에 밀어넣지시다아 야소 갈렸는데? 죽었다 야 어 야속으로 데려갔어 나이스다 초 나이스인데? <목소리> 여기까지 밀고 빼야 돼요 같이 안 빼면은 케이 폐타요 영립? 아! 솔직히 못 썼어. 한방 터져야지. 아, 확 찍혀버리네, 그냥. 나이스, 다틀었 여기쯤, 이쯤. 불러내야, 돼. 여기 l 우리가 약간 2대3했는데 얘네도 2대 3을 졌어. <웃음> 뒷라인2대3 했는데 우리 팀도 2대 3을 졌어요. 진아, 쳤다, 쳤다, 쳤다, 쳤다. 아, 끝났다 이거 내가 뒷라인 봐주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모르면 어, 못 맞추지. 날라, 날라, 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아프고 맞춰. 아, 어떻게, 어떻게, 왜 그래? 야 잠깐만 안 끝나나? 안 끝나면 레전드 제발 끝나라 끝나라 아 나이스 GG 아